찬란하게 용암이 빛나는 네더 월드 한가운데 수많은 네더 세계의 몬스터들을 뚫고 지나오면 알수 없는 요새가 보입니다 네더 포트리스 즉 네더의 생명체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주택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오버월드의 풋내기 플레이어들은 감히 접근조차도 어려운 위험 구역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감시탑과 다리로만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보이지만 내부는 정말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내더에서도 쉽게 볼수 없는 몬스터들이 바로 이곳에서 자주 목격되는데요. 입장하자마자 플레이어를 구타하며 체력하니 까맣게 변하게 만들어 생명력을 깎아버리는 위더 스켈레톤이플레이어를맞이해줍니다이스켈레톤들은 위더가 소환될 날만을 미생지신 기다리며 요새에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죠 오, 그 뒤에는 불타는 막대기들을 몸에 두르고 있는 블레이즈가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플레이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처럼 생겼지만 이들은 화염구를 플레이어에게 던지는 악독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이즈를 잡았을 때 나오는 막대기는 가루로 분해가 가능하며 이 블레이즈 가루는 물약을 만들 때 자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들이 던지는 화염구는 가스트의 화염구와는 다르게 물리적으로 튕겨낼 수가 없는 기술인데요 일부 플레이어들은 이들의 화염구를 쳐보려고 하다가 화상을 입는 일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나온 무기는 바로 눈덩이 눈덩이는 원래 피해를 주지 않지만 블레이즈는 예외인데요 이런 플레이즈를 잡기 위해서 눈덩이를 가지고 가는 플레이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몬스터들이 즐비해 있는 네더 요새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요새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약 제작에 사용되는 네더 사마귀와 쓸만한 아이템들이 들어있는 창고가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요새 안에서 네더 사마귀 농사를 짓는 몬스터들은 플레이어에게 그만 좀 훔쳐가라며 항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더 사마귀는 못 참죠.